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진짜 진짜 요청이 많았던 2022년도 다이어리 영상인데 제가 좀 다이어리 콘텐츠를 시리즈처럼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영상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다이어리를 16년? 17년 정도 썼는데 이렇게 써다 보니까 다이어리가 진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취방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요정도 이게 앞뒤로 두드리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쓰면서 1년 동안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다이어리 제품들 추천도 해드리면서 제가 2 0 2 2 2022년도 고른 다이어리들도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게 마음에 드셔도 어 이거 옛날 거니까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이어리를 오래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겉의 표지는 바뀌어도 안에 구성은 브랜드마다 되게 좀 고유로 갖고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 보시고 어 이거 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은 한번 지금 판매하는 2022년도 다이어리를 보시면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다이어리를 왜 쓰는 거야? 이런 영상을 왜 찍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이어리를 쓰게 된 계기가 이런 글을 봤었거든요. 엉망금을 저도 1초도 살수 없다라는 걸 보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갖고 가고 싶은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막 기억이 안 나고 좀 약간 흐려지는 게 너무 싫었고 근데 우리 뇌는 저장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지나간 일들은 단순하게 기억을 하게 되고 조금 잊어먹는 것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기록해놨던 거두줄세 줄만 한번 읽어도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각이 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살 수는 없지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하는 거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10년 된 친구들도 저만 보면은 너는 어떻게 그런 일까지 다 기억을 하냐. 기억력 진짜 좋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재밌었던 일들도 진짜 세세하게 다 기억을 하는 편이고 정말 저는 너무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기록하는 거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기억을 좀 보관하는 용도로서의 일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좀 이렇게 10년 넘게 써보다 보니까 그렇게 일기를 쓸때내 감정이 좀 오글거리지만 힐링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나이가 들수록 좀 남들한테 털어놓기에는 조금 좀 책임감이 생기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해갖고 괜히 아왜 그거를 왜 말했을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해. 이러지 마시고 저는 그냥 그런 얘기들은 일기장에 막 풀어가면서 답이 안 나오는 것들도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답을 찾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는 편인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써놓고 나중에 보지 않아도 순간순간에 나에게 약간 도움이 되는 장점도 진짜 많기 때문에 한번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MMMG 다이어리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을 제가 3이나 썼거든요. 이게 왜 좋았냐면 은 안에 보시면 이렇게 내지가 선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심플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브랜드만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도트 스티커 하나만 붙여줘도 되게 예쁘게 꾸민 것 같고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요 다이어리 크기 자체도 되게 커가지고 데일리 칸이 한 칸, 한 칸, 한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칸이 모자라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다이어리 입문자들 매일매일 쓰는 게 양이 좀 많으면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 그리고 뒤에 이런 프리노트 칸도 되게 널찍널찍해요 그래서 전 친구들이랑 찍은 고3 때 스티커 사진들도 여기다 많이 놓고 이때 기억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2016년에도 쓴요 MMMG 다이어리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런 6공 다이어리 저처럼 좀 기록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자신만의 그런 원하는 구성이 생겨요 그럴 때는 그냥 6공 다이어리는 내지를 내가 먼저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고 이렇게 표지도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하니까 이것도 진짜 만족도 높게 썼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는 커스텀하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60 다이어리 완전 추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어난좀더 오늘 쓸말이 많은데 더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오래 쓰고 있는 요 다이어리 진짜 추천드립니다. 손바닥만한 요 조그만 사이즈여가지고 요렇게 제가 좋아하는 앞에 먼슬리 있고 그 다음에 데일리가 있는 요런 심플한 구성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그냥 뭐 일기 쓸 때는 글씨 조그맣게 써가지고 엄청 길게 써도 하나도 칸이 부족하지가 않고 아나 오늘 좀 쓸말 없는데 어떻게 채우지?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사진 같은 거나 감성 스티커 하나 붙여 놓고 두세 줄 써도 되게 진짜 예쁘고 엄청 잘 꾸민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나는 기록을 이제 하는 게 습관이 들었어 나는 매일 매일 쓸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다이어리스짜 추천드려요 왜냐면 쓰다보면 아시겠지만 한줄두줄 줄 쓰는 것보다는 좀 오늘은 어디를 갔고 뭘 했고 그래서 내가 뭘 느꼈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나 스스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글을 쓸수록 좀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기의 묘미는나 자신과의 <웃음> 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데일리 다이어리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꼭 이렇게 구성이 있는 다이어리를 쓰실 필요는 또 없거든요. 사실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진짜 오늘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잤다 이럴 때는 안쓸 때도 있어요. 뭐 나는 한 페이지에 그냥 새하얗게 두는 게 너무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노트 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트거든요. 이런 거 사셔가지고 그냥 위에 뭐몇월 며칠 쓰고 오늘 있었던 일 쓰고 뭐 밑에 또 다음 날짜 쓰고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구성을 하셔도 진짜 좋습니다. 저는 일기장은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만 볼수 있는 곳에 놓는 게 진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일기장에는 사적인 내용을 넣고 진짜 이런 다이어리에는 뭐 일정이나 내가 뭐 누구 만나야 되고 일하는 거 공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이렇게 1년에 다이어리를 두 개로 쪼개서 쓸 때도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바쁠 것 같은데 그리고 회사에나 어디 뭐 학교에 다이어리 를 들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쓰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이것도 되게 추천을 드려요 바쁘신 분들한테는 저도 올해에는 다이어리를 이렇게 두 권을 샀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일정이나 뭐 공적인 일을 기록하려고 오프닝 시퀀스 다이어리를 샀습니다. 엄청 힙하고 예쁘지 않나요? 이게 이 블랙 다이어리에 블루 p v c 가 있는 그런 다이어리인데 이렇게 안에 조금조금씩 넣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표지를 커스텀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이렇게 들고 다녔을 때 힙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고 나는 30대니까 30살부터는 진짜 간지 철철 막뭐 이러면서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업무 체크하고 오늘 해야 될 일들 쓰고 그래야지 그러려고 아주 호기롭게 구매를 했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먼슬리, 데일리 구성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구성도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데일리 칸도 작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될지 간단하게 느낀 점들 써도 좋을 것 같아서 얘는 들고 다니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얘기 좀 진지한 것들을 쓰는 진짜 일기장도 하나 따로 쓰고 싶어 가지고 요 비스켓 스튜디오의 일기장을 샀어요 이건 진짜 일기장 쓰라고 나온 것 같은 게 이렇게 내용이 다무지예요 모는 있고 무지 여기서 좋았던 점이 요 앞에는 먼슬리가 12장이 있어 가지고 한달 뭐 먼슬리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이런 무지는 하루하루 일기를 길게 쓸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저는 여기다가 일기를 메인으로 쓰고 여기다가는 들고 다니면서 스케줄 체크하고 뭐 간단하게 일기를 뭐 길게 쓰고 싶지 않은 날에 간단히 정리하는 정도? 이렇게 하려고 두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뭐 다꾸 용품이나 스티커 추천해주세요 하는 댓글도 진짜 많았는데 사실 아무리 다꾸가 재밌어서 시작을 하셨던 분들도 다이어리를 진짜 10년 이상 쓰면은 다꾸를 매일 매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면 좀 지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꾸미는 데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막 물기쓰기가 너무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날인데 내가 또 이거 막 예쁘게 해야겠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심플한데 조금만 붙여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스티커들을 많이 쓰고 또 추천해주세요 했을 때 그런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제가 쓰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도트 동그라미 스티커들 진짜 이용하고 이왕이면 반투명해가지고 이렇게 월뭐 날짜가 뒤에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이런 하트 스티커 그리고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요 가로형 스티커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왜 좋냐면 이거를 뭐 여행이나 어디 뭐 휴가를 가거나 긴 일정이 있을 때뭐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를 착 붙여 놓으면은 아딱 봐도 내가 이날 어디를 갔구나 뭐긴 스케줄이 있었거나 이렇게 체크하기도 좋고 별것도 아닌데 되게 꾸민 느낌 나고 이러기 때문에 진짜 내가 다이어리 입문하는데 스티커를 조금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창하게 막막살 필요 없이 진짜 이런 포인트 스티커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 조금 더 꾸미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시는 거 사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고양이 스티커 같은 거샀어요 이런 거 그냥 일기장에 막 하얗게 남아있으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백에 붙여주면 은 되게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랑 이런 풍장 스티커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요즘은 이렇게 세트로 텐바이트 네 이런 거 진짜 많이 팔거든요. 이거 진짜 고를 필요도 없이 정말 예쁜 것만 다 담아주시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다이어리 여백에 붙이거나 아니면 오늘 좀 쓸말없다 하는 날엔 딱 하나 붙이고 뭐 느낀 점은 고 이렇게 후루룩 지나쳐도 진짜 힘안 들이고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펜은 이시건오 펜을 씁니다. 0.38. 이게 제일 글씨가 예뻐 보이고 깔끔하게 써지고 번짐도 없고 진짜 한 10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천을 하자면 이거 닦꾸 영상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트위저. 이런 거 있으면은 스티커를 조금 조금한 거는 붙일 때잘안 떼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스티커가 이렇게 구겨지고 예쁘게 안 붙여지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붙이면은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원하는 위치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비를 하나 사면은 엄청 다고하고 싶어지고 애니 일기 쓰고 싶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하나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후루룩 제가 16년 동안 썼던 다이어리 중에 마음에 들었던 제품들 그리고 2022년도를 함께 해줄 이런 다이어리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타입에 맞는 새해 다이어리를 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다이어리 영상 좋아해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조그맣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를 그냥 여기까지 보시고 댓글에 영상에 대한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내년 다이어리를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놓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